이건 아쉽지 날씨 아. 나왔다는 얘기는 이걸 분사분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응? 자, 우리는 지금 분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사분의 형태가 원래는 뭐예요? 아 n 인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낫시 앞에 나와 있는 거 완료 형태도 앞에 나와요 어차피 헤빙 pp가 나와도 이게 나오든 해빙 pp가 나오든 상관없이 부정원화수의 위치는 이 사이에 못 들어가고 여기 앞에 있어요. 맨 앞에 옵니다. 앞에 왔다라는 얘기는좀번같 생각해봐요. 이게 뭐니? 네. 원형 아니에요? 원형? 완료 아니고 원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? 상징하는 말을 알아야지. 주여, 이 원형이 나간다는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. 주, 주절동사와 시제가 같다는 얘기야. 주절동사와 뭐라고요? 시제일치. 이 얘기한 거야. 어차피 접주동으로 바꿔줘야 되잖아. 그럼 접속사는 뭐야? 봐봐. 답장받지 않았대? 다시 편지했대? 이유가 되잖아. 이유가 되니까, 자, 에듀 써도 되고요 아니면, s 스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, 비코 c 를 써도 상관없는 거야. 이렇게. 접속사가 나왔네. 우리가 필요한 건접주동이잖아 주줄의 주문은 어차피 얘야. 자, 신규 과거야. r o 라이트 i g h t 과거야. 그럼 i가 나와야지, 이렇게. 적. 동자 동사 봐봐 봐봐로 써야 되니까 일반 동사냐 원형이 일반 동사냐 이덴트 나와야지 이형트 receive라고 써야지 그리고 answer 여기잖아 여기 이게 동사 아니에요?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면 끝장이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적지도어쓸수 있어야 된다. 군분사문의 부정은, 군사문의 부정은, 자, 부정이야. 날이 나오면 부정이야. 이걸 다시 적주동으로 바꿔줄 때 주의하자. 여기다가 비동사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, 비동사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. 여기 비동사를 쓰면, 여기가 빙이돼야지 여기다 빙, 이렇게 나왔어야지. 비동사를 쓰는 거야. 아니면 해빙빙, 이렇게 나왔어야지. 비동사를 쓰는 거지. 일반 동사 나왔잖아. 일반 동사 나왔을 때는, 자, 일반 동사의 부정으로 간다는 걸 생각해. 그럼 당연히 너 타이면 너는 타이면 리듬트가 나오겠죠 여기 안 아, 그래요? 그렇게 써야죠 자 잡아.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접부적으로 쓰면 되겠죠 자 먼저 접속사 접속사 살리기 위해서 해석해 볼게요 나 관광안내원을 고용했다 라고 놨어요 그 도시에 대해서 잘 몰라서야 밑줄은 준부정어야 얘들아 어린틀이 아니야 준부정어는너희들 어, 해석할 때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그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알아서 이거보다는 잘 몰라서 바꿔봐. 잘 몰랐기 때문에 애들 쓰면 되죠. 주제를 주워 데려와봐 아이 이거네 다시 동사의 시제 체크해봐. 동사의 시제 아 과거야. 대체 과거 그대로 쓰면 돼. 과거형 뉴 노의 과거형 뉴 알겠어? 동사 변화. 응. 어기그기지 동사 어디까지 어디까지 의 티구리? 미리 다한고 같고, 이제 얘는 다한거 같고, 그다음에 그 얘는 밑도 다해놨 아, 여기 있나? 여기 음. 있어. <웃음> <웃음> 그다음에 밑에. 언제든지 <웃음> 얘기해. 어? 시험물. 자세가 되 있어. 저, 주, 동치남. 적 주, 동. 됐잖아. 이게 렇 살려도 라는거아야 뭐를 얘를, 얘를 이렇게 살려야지. 부사들이 형성됐잖아요. 그러면 결국 얘는 부사 구겠죠 부사 구가 부사 절로 바뀌는요 형용사 구가 부사 절로 바꿀 수 없어요. 말도 안 돼요. 그 우리 뭐 했다? 부사군의부정을 공부했다. 어찌됐든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 주십시오. 알겠어. 오늘의 키워드 핵심이 몇개 있는데 부사군에서는이부정 완료 이런 것들. 그다음 앞쪽에서는 관계부사 관계부사의 제한중용법과 계수기용법 다음 것이 좀 봤어요. 수입 지까지확인했어